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1시 28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풋옵션에서 95%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초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 옵션은 무엇이냐 위클리 옵션은 무엇입니까 자 파생투자죠. 파생투자입니다. 자 파생투자는 무엇입니까 주식투자에서 파생되었다 해서 파생투자입니다. 음. 초식 투자에서 어 파생된 투자죠. 그죠? 자, 초식 투자는 잘 아시죠.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 이런 데등 개별 주식에 예,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이 파생 투자는 <웃음> 코스피 200 지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200개 종목에 대한, 어, 대한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대표 주식 그죠? 대표 주식이다. 오늘 알아. 200개 종목 안에 드는 아주 우려한 주식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겠죠 코스피 백지수는 코스피 백지수를 이제 알아야죠 200개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이죠 그죠 삼성전자 주식 뭐총뭐 lg 전자 뭐, 뭐 lg 뭐 화학 현대 건설 엄청난 어, 우량한 주식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이걸 이이 이 평균 가격 지수라죠. 예, 이걸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어, 위클리 옵션은 옵션은 일종이죠. 자 월물 옵션에서 어, 월물 옵션은 매달 예, 두 번째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길이죠. 만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 옵션은 매달이 아니고 매주입니다. 매주, 매주 목요일이 만길입니다. 기 월물 옵션하고 겹칠 때는 위클리 옵션은 상장되지 않고 월물 옵션이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길이죠. 만에 코스피 이백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옵션이라는 것은 뭐만기이그죠 만길에 만길에 코스피 이백지수가 뭐 어디에 갈 것이냐, 그렇죠?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얼마죠? 200 지수는? 오늘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자 보면은 뭐 현물 현재 보면 음자 보시면 여기는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지수 나오죠. 317.12 나오죠. 그죠. 317.12. 317.12가 현재 코스피 200지수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 200지수는 200개 도에 한 종목의 평균 가격이죠. 주식 200개 종목을 다 사야 돼요. 그죠. 다 사야 뭐 한주씩이라도 사야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죠. 그걸 다어가중평균해 가지고 나온 게 317.1입니다. 이게 현재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하죠. 이 옵션이라는 것은 그런데 옵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옵션의 종류. 콜 옵션 있죠. 옵션. 콜 옵션은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 를살 권리입니다. 굉장히 좀 권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풋옵션, 풋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이거는 매도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수 할 권리죠. 살 권리가 매수 할 권리입니다. 매수를 한단 말이죠.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를 한다는 거. 이, 왜, 매수를 합니까? 맞추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정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기일에, 만기일에, 음, 이제 행사 가격하고, 이 코스피, 이백지수, 이 수를, 어, 정산하는 거죠, 그죠? 보시면 자 현금천사를 만기일 하는거죠 만기일에 만기일이 뭡니까 목요일날 3시 30분 그 종가가 나올거죠 그때의 고수 비백지수 하고 행사 가격 이 행사 가격이 뭡니까 매수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걸립니다. 그죠 행사 가격이 매수할 걸립니다 이거 매도는 매도 행사 가격으로 <웃음> 매도할 권리죠. 자 보시면 음자 이제 매도 행사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의 종류는 콜 옵션과 풋 옵션 이 있습니다. 자 매수할 권리 매수할 권리는 이 상승할 상승할 것이다에 빅하는거죠 고소비 백주수가 상승할 것이다. 배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풀옵션은 하락할 것이다. 이 뭡니까? 지수가 그죠?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보다 이 만기일에 상승할 것이다.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배팅이 맞으면 수익 나는 거고 배팅이 틀리면 손실다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팅이 하는 거죠.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주식 가격이 그죠? 상승할 것이다. 예, 배팅하는 것이 매수하는 거죠. 매수, 매수, 매수하는 거죠.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왜 매수합니까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죠.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매수를 했는데 예, 하락을 해버리면 손실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수할 걸리니까 상승할 것이다에 이 코스피 200 주수를 매수했는데 예, 하락을 해버리면 손실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스피 200 주수 행사가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행사 가격의 종류. 행사 가격의 종류는 2.5 단위로 되어 있죠. 2.5 단위로 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 현재, 어, 현재 말이죠. 어, 현재 선물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 지수. 선물 지수를 뭐 가격, 어,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물, 선물, 선물지수는 이거죠, 선물 지수는, 요거죠, 그죠? 317.45입니다. 선물, 라고 보시면, 317.45입니다. 선물은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하죠.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317.45죠. 자, 317.45. 코스피 200 지수하고 약간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이거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 주식의 그 평균 가격, 200개 동목에 대한 가격을 수치로 표현한 게 317.12로 나와 있죠. 요거는 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317.45 이렇게 같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체는 매매의 대상이 안 돼요. 지수를 매매할 수는 없어요.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거지.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걸 매매하는 거지. 이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물 지수는 매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사 가격이 2.5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 행사가격을 등가격이라합니다 <웃음> 코스피 200 지수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격을 등가격이라고 하는거죠. 지금 제일 가까운게 얼마입니까? 2.5단이니까. 이 00부터 출발하나 말이죠. 300 이300뭐 이게 뭐 영으로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7.50이 딱그 그겁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317.50이 가장 가까운 행사 가격 등가격이죠. 이게 등가격입니다.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가틀 등이라는 거죠. 코스피 200지수와 가장 가까운 행사 가격이 317.50입니다. 317 이, 이, 보시면,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옵션의 종류는. 자, 옵션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위클리, 콜 옵션이죠. 어, 위클리 콜 옵션입니다. 11월 달 W4가 네 번째 주가 만기가 되는, 예, 콜 옵션이란 뜻이죠. 네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거, 이게 이제 행사 가격이죠. 317.5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걸로 뭐 이걸 지금 콜이니까 매수한다는 뜻이죠. 매수 행사 가격이 317.5 입니다. 이걸로 매수를 하는거죠. 이 매수 행사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바로 청산을 해 버립니다. 그 즉시 만기일날 목요일날 3시 30분에 고스 200주 수를 콜이란 것은 매수를 하는데 뭘 매수합니까? 고스2 0 지수를 매수하는 거죠. 그때 매수 가격이 매수행사 가격인데 317.5로 매수를 하는 거죠. 언제? 목요일날 종가 3시 30분에 매수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만약에 어, 목요일날 3시 30분에 이 가격이 형성되었다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니까 상승해야 되겠죠. 이 코스피 백지수가 317.5 이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상 지금 갔습니까? 못갔죠. 317.1이니까 못갔습니다. 이거는 꽝입니다. 꽝. 이게 지금 만기라고 쳤을때는. 꽝인데 제로다 말이죠. 근데 2.67. 엄청나게 비싸죠. 자, 2.67입니다. 기초교육인데요. 자, 2.67입니다. 2.67. 콜, 음, 콜. 자, 보시면, 317.5짜리가 그죠? 자, 317.5짜리가, 예, 가격이, 이건 옵션 가격이죠. 옵션. 가격이 2.67, 이거는 포인트라고 하죠. 포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2.67에다가 뭘 곱합니까? 25만원 곱하죠. 25만원 이게 이제 금액으로 나옵니다. 자, 2.67 곱하기 25만원, 그러면 66만 7천, 66만 7천 500원입니다. 한계약이, 그죠? 한계약, 이 한계약 금액이 66만 7천 500원입니다. 2.67이라는 이 가격이 네, 66만 7천 500원입니다. 그런데, 음, 네. 결제를 받게 되면 꽝이란 말이죠. 제로로 아까 결제받죠, 이게. 317.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317.12니까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그럼 계속 올라야 된단 말이죠. 자, 계속. 그래서, 콜 옵션은 급하게, 급하게 상승해야 됩니다. 수익이 된다. 코스피 200 지수가 급하게 상승해야 수익이 되는 겁니다. 푸드옵션 코스피 200 지수는 뭐 종합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급하게 하락해야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 금요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요일에는 금요일에 푸트옵션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푸트옵션은 어떻게 되었냐면 금요일에 푸트 315짜리 푸트옵션 315짜리가 행사 가격으로 이제 종목이 다 나눠져 있죠 315짜리가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저가가 어, 1.05 였습니다. 1.05. 근데 이것이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종가가, 음. 보시면 2.05입니다. 2.05.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률은 2.05 나누기, 그죠? 1.05 하니까 나오죠. 자. 2.05 나누기 1.05 네. 1.95배입니다. 1.95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어 여기서 100만원을 사게 되면, 100만원을 사면, 결국은 195만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95% 수익률은 95%죠. 95% 95%가 95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이 바로 어, 위클리 옵션 수익률입니다. 위클리 옵션 수익률 어,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위클리 옵션입니다. 하루만에도 보죠, 95%. 하루만이 아니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시간 만에 네, 95%가 발생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인데 1.6. 어, 이거는 아니고, 그죠? 요거 315짜리는 위클리 보면 315 행사 가격이죠? 이거는 푸드 옵션. 3 1 5 여기죠? 315 푸드 옵션. 요걸 클릭하면 나오죠. 여기가 1.05였죠? 최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종가가 2.05, 2.05.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95%가 수익되는 겁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투자하면, 195만원. 1000만원 투자하면, 1950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까지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이렇게 95%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금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열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금열장, 이렇게 뭐, 그 시가에 출발하다가 원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주식은 1976억을 매수를 했고, 그죠? 쭉. 그 다음에, 옵션 어, 선물은, 뭐, 이보세요, 그죠? 상승시키나다 바로, 박살, 뒤통수를 차버렸죠. 552억으로 매수를 한 상태고, 콜 옵션은 14억 매도했고, 풋 옵션은 28억. 매수했습니다. 이 하방이죠. 옵션 방향은. 자큰 흐름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순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될지 자 올해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나스닥은 어 금요일 야간에 거의 보합이었습니다뭐 1포인트 올랐죠. 11,146 네, 우울선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고 2 0일선에서 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쪼록 어, 많은 공부하셔서 좋은 생각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